아 근데 진짜 시원하다 우리 저번에 갔던 절이 뭐였지? 범어사 범어사? 범어사. 아 오늘도 절에 왔네요 운수사 운수사? 이 계단은 뭐예요? 행문의 배탈 등이라고 한번저 저기 올라가 볼까요? 건강수명 플러스 4초 오 대방광, 불, 화, 엄, 경 늘어난다 내 수명 어, 이만큼만 올라와도 다 보인다 아, 날이 좋았으면 더 예뻤겠다 한 5분 늘어났나 우리 수명? 어디 적혀있지? 저 밑에 있는 것 같아 다시 갔다와 내가 보고 올게! 6분 44초 우리 수명 늘어났습니다 <웃음> 아 여기 사진 잘 나오겠네 <웃음> 여기 진짜 예쁘다 다 있네 구름도 있고 물도 있고 이름 정확하게 지어주셨네 <웃음> 여기 밑에 이제 웨빙숲웨빙숲 <웃음> <웰빙습>? 부산은 웨빙천국인가봐난 <웃음> 건강할 거야 <웃음> 뭐 하는 거지? 오빠가 한번 보여주겠어? 오빠 근데 지금 매달린거 알지? 어, <웃음> 어.. 어.. 어.. 소리 들려? 어.. 이거는 내 다리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요 <웃음> 하아! 어, 매달리긴 아, 아.. 미안해 사람들이 못됐어 미안해 이거 이거를 매달릴 생각을 안 하고 <웃음> 그저 폭력적인 것만 오빠 지금 완전 귀여워 고목나무에 붙은 매미 같아 <웃음> 너 매달려 이거 힘들어 나 근데 이런 거잘 못하는데 아핫 같다 핫. 호호호. 오물고있오 맞네. 와 진짜 시원하다. 시원해. 그럼 난발담그기 애매하니까 머리를 담고. 아 여기서. 어, 근데 진짜 시원하다. 미션을, 다 해야겠죠? 미션, 주세요! 주세요. 천지창조 <웃음> 짠! 와, 내가 또 이거 잘하는 거 어떻게 알고? 제작진과 물총 사격 대결. 아, 물총으로 뭘 맞추는 거예요? 네, 맞아요. 어... 제가 군대에 있을 때총잘 싸가지고 휴가 많이 받았습니다. 야, 너몇 사단 나왔어? 어, 나53 사단. 53, 다들 이렇게, 다들 이렇게 얘기하던데, 53사단이야? 53사단이 어디야? 몰라. <웃음> 많이 쓰러진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. 이거. 긴장감이 거의 올림픽 수준이구만. 또래요 1, 1, 2, 3. 뭐야, 쉽잖아, 봐봐. 파이팅 바람 불어! <웃음> 바람 분다고. 이거 봐, 물이 없으니까 안 돼. 실패! 뭐야, <웃음> 쉽잖아, 봐봐. 싹싹! <웃음> 하나, 둘. <성공! 웃음> 잘하네. 내가 못하는 거네. 하나, 둘. 셋. 솔직히 연습했죠? 하나, 둘, 눈으로 본게 나아. 눈으로 보면 안 보여. 둘, 아니, 야, 왜안 아, 야, 왜안 나와! 인정 못해! 실패입니다. 아, 좋네. 그 통으로 먹자. 쫙! 아, 이쁘게 안 잘렸다. <웃음> 와, 씨, 이빨다 자, 너꺼. 내꺼. 컴백 짠! 잘 먹겠습니다. 빨리 먹기. 아니, 뭐 걸고? 저 아이스박스 들고 가기. 어때? <웃음> 오케이. <웃음> 오케이, 알겠어. 이뻐 보이라고이게 이거 이뻐 보이는 거야? 오빠, 오빠, 오빠, 오빠, 오빠, 오빠, 오빠, 오빠, 오빠, 오빠, 오빠... 아, 끝까지 먹을 거야, 씨. 아까 수박 먹고 친 거? 치지 마, 무거워. 무서 출발. 가자. 어, 어, 어 아닌데. 깼네. <웃음> 흔들지 마. 언니. 좋아 아유. 아유. 어머. 쉬고가지 <웃음>